안녕하세요. 아웃풋 유형에도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식신과 그리고 하나는 상관입니다. 식신과 상관은 어 되게 출발점부터 매우 다른 유형입니다. 식신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아이콘을 가지고 있고 또 상관은 부정적인 아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우리는 러 허니 하늘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관은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의 자식이라면 정말 부러울 게 없죠. 그냥 뒷배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식신 유형은 대부분 가정 환경이 유복하고 좀 풍요롭다. 어, 제가 허니 식신 유형에게 여쭤보면, 어, 아, 쉬울게 없었다. 석배 조언 좋았, 좋았다라는 걸못 느끼지만, 어, 불편함이 없었다. 아쉬움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낙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어, 매우 긍정적입니다. 늘 살아오면서 아쉬움이 없었기 때문에, 어, 낙천적인 성향으로 살 수, 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식신은,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가는 유형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석시에는 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항상 ing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곧잘될 거야 지금 괜찮으면 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식신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상관은 되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음, 잡아냅니다. 예. 왜냐하면 고아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전혀 뒷배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만 되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왜 나는 그런 지지를 받지 못하는가 언니는 받았는데 나, 내가 태어나니까 왜 우리 집에서 지지해 줄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게 바로 상관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직접 다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늘 준비하고 늘어 돌다리 뛰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어 지금 이 상황이 항상 어 불안하고 그래서 미래를 더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미래 준비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의 안전함을 만들어 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유형으로 볼수 있는데요 누가 하나 나를 어 돌봐 주거나 알아서 나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알아서 부정적인 요소를 다 컨트롤 해 나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 상황에 딱 들어가면 어 식신은 긍정적인 것부터 바라보게 되는데 상관은 부정적인 것부터 잡아낸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어 그래도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든 마음일까 라는 겁니다 항상 눈에 부정적인 것부터 들어오게 되고 그런 요소가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게끔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 너는 왜 그래 불만이 많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관입니다 근데 상관의 마음은 항상 불안한 요소도 많이 있고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나를 챙기는 방법의 일환으로 어, 미리미리 준비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감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상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부정적인 요소가 먼저 훅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간의 유형의 어머니들은 허니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내 아이가 기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지 않았다 그 짧은 시간에 온갖 부정적인 상황의 것들이 생각이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을까 어떤 나쁜 사람들한테 욕게 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최악의 어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기고 또 기가 시안이 되면 마중을 나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상황에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짜 부지런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상관 유형이 아닌 다른 유형의 어머님들이 보면 좀 유별나다 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미리미리 챙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개 어,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정해지는 유형이 또 상관 유형인데요. 이 상관의 의미는 이제 관자가 그러니까 벼슬관자 그리고 상, 상자가 상할상자를 쓰면서 관을 좀 깨트린다 라는 의미로 한자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는 털을 깨어부순다 라는 의미가 상관의 의미인데 이 상관의 특징이 이미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그런 것 안에서 어 자기 에너지를 쓸수 없는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 상관의 에너지가 굉장히 어 활발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관 뭐 상관 유형 또 상관이 또 강렬하게 들어와 있는 운 이럴 때에는 학생들은 그 전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바꾸거나 하여그 상황에서 좀 이탈되는 그런 형태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움을 추구하고 뭐 개혁이라든지 개척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상관에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좀 김구 선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관 유형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깨어부수고 그때는 독립이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기존의 일본 일제강점기에서 그것을 깨어부수고 독립을 한다는 형태로 상관을 그 한간에너지를 쓰신 분인데 어, 때로는 어떤 그런 시국에서는 어 굉장히 또그깨어부숨이 좋게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개혁해내는데도 에 상관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어 기존에 우리가 학교를 다닌다 할 때는 이 학교의 틀을 깨어부수고 나, 나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형태로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아들도 상관이 없지만 상관의 운에 해당될 때 학교를 다니면서 어 그런 일탈, 일, 학 교의 규칙을 위반하고 일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융합해서 조합 이렇게 서로 융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감각기관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 이런 아웃풋 유형인데 이런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런 정서를 밖으로 내어 놓는 것이 상간의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잡는 것 그리고 고아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항상 나는 보받지 호 못하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고 이게 좀 무의식에서 작용을 하는 유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식신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를 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누군가가 있다 하늘이 있다 내 부모가 있다 라는 이런 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경험한 것은 그냥 뭐든지 잘 해내었던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지만 상관은 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한 번도 쉽게 그것을 지지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경험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억울함과 분노가 많이 차여져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깔려있는 무의식이 좀 억울함, 불만, 분노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감정으로 나올 때에는 이렇게 분노가 폭발하는 형태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또 상관 유형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한 명은 식신이고 또한 명은 상관이고 이렇게 유형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에게 행하는 행위가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나 라는 것을 느끼시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죠. 유형이 다르면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어, 식신은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상관은 왜 나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나한테는, 어, 나만 야단 쳐요? 왜 나한테는 안 해줘요? 뭐, 항상 이렇게 뭔가 나, 내가 모질해, 모질한 부분, 어, 잘, 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을 더 부각시키면서 그런 것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관의 좀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어, 시컷 다 해줬는데 왜 이렇게, 어, 항상 그런 티끌을 잡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 상관에게는 항상 그런 어떤 무의식이 나, 내가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 내가 항상 부족하게 받고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이 올라올까 그 밑바닥에 어떤 것들이 그런 작용을 일으킬까 이렇게 해서 제가 관찰을 해보니 상관의 그 오감각에 대한 그 센스에 대한 그 발달 정도, 민감성 정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아웃풋이 오감이 되게 뛰어난데 식신보다 상관이 더 민감하고 예민하게 뛰어난다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것이 뭐+ 뭐 연관성이 있나라고 볼수 있는데 이 오감이 발달되면서 오감으로 자랄 수 있는 능력치가 어 굉장히 더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이 상관에게는 절실한 이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절실함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하나에서 여까지 다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식신처럼 누가 뒤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이. 항상 늘 있고 그렇게 느끼는 성향과 어 술사 뭐 부모님이 이렇게 계셔서 해 준다 하더라도 상관은 늘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센스를 통해서 내 오감을 통해서 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상관이 오감을 통해서 잘하느냐 예, 매우 잘하죠 어, 정말 맥가이버 정신을 상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정말 개척 정신이 뛰어나면서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도 완성품을 만들 수 있고 완제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상관의 재능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정말 그 눈썰미가 좋고 또 뭔가 한번 보면은 그것을 흉내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을 하는데 되게 그 다른 유형, 10개 유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유형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 나는 정말 잘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할수 있고. 예, 또잘할수 있죠. 어, 들어 말씀을 하세요. 상관 유형분들이. 아, 나는 다른 음식, 맛만 봐도 그것을 다시 만들 수 있어. 나는 그냥 봐도 뭐 재료가 어떤 게들어간줄다알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은 되게 능력이죠. 능력이고, 이제 상관이 그 감각기관이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관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하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그거밖에 못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어, 본인은 그냥 한번 보면 다 이렇게 하는 데 무리 없이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또 되게 빠르게 재빠른 행동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상관의 특징이기 때문에 상관의 입장에서는 어, 내가 최고야. 음,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빨리 할수 있어. 이런 스스로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를 볼때 결과를 볼때왜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 상관의 입장에서는 참 불만이 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경험해서 얻었다기 보다 좀 타고날 때부터 나의 무식에그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항상 부정적인 멘트, 어, 비판하는 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오게 되고 감정의 표현에도 뭐잘 울고 화도 잘 나고 또 짜증도 잘 나고 이렇게 감정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좋은 감정도 많이 나오지만 거기에 비해서 조금 부정적인 감정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관의 특징이면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아웃풋이다 보니 다른 유형에 비해서 많이 표출하다 보니 많이 그런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저 사람이 상관의 에너지를 쓰는구나 뭐 식신 의 에너지를 쓰는구나 라고 그사람의 어투를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재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에 따른 결과가 부족하다 라고 느껴지는 음, 상관의 비애 라고도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이런 상간 유형의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계속 끊임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라고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어, 정말 그 아이와 같으면서도 보살핌을 잘 받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덩어리가 안에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 반면 이 세상에 맨몸으로 던져져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도구 이렇게 이 감각기관 자체가 도구가 되는 그런 유형이 또 상관 유형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웃풋 유형이 식신과 상관으로 나뉘어지는데 너무나도 너긋한 식신 너무나도 바쁜 상관 네, 상관 유형이 한가롭게 있는 사람은 제가 한번도못 봤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또 미래에 대한 준비를 미리 미리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지금 현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움직이면서 또 사라지게끔 하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식신유형의 어머니들 또 식신유형의 학생들 보면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예, 잔다고 얘기해요 예, 잠자고 나면 화가 다 풀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신과 상관의 경우 감정이 또 풍부하고 예능 쪽으로도 되게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참 노래하고 이런 그 마음의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을 밖으로 잘 꺼집어내서 노래한다고 하면 상관은 랩을 하죠. 그리고 고등 래퍼 이런 거 보면은 제가 그 고등 랩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 랩을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아뭐 생일 안 봐도 알겠다. 상관 유형이다. 라고 딱알수 있었는데 그 랩의 내용 언어들, 단어들을 보면은 어, 정말, 뭐, 중간중간 욕도 많이 나오고요. 어, 또 디스하고, 또 어떤 그 자, 자기 안에 갇혀있던 불안, 불만 덩어리 이런 것들을 막 랩으로 쏟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장르는 상관의 장르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 그 랩을 적시 그 프로에 보면은 이제 단어를 주면서 그 가사를 적 바로바로 쓰게끔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시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그 단어를 그렇게 언어적으로또 대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하는지 그 리듬에 맞춰서 그 뭐라고 하죠 라임 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너 딱딱 맞춰서 제가 잠시 봤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랩 분야를 뭐 이렇게 좋아하는 래퍼들을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라서 어, 정안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 정말 재능이 풍부하구나 네, 감정도 풍부하구나 근데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폭발시키는 그런 장르라서 아 정말 필요한 또 장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출하는 모습 너무 다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게 우리는 더 좋다 더 나쁘다 라고 하기 이전에 어, 나는 어떤 에너지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알고 나의 장르에서그 에너지를 좀잘쓸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좀더 어, 얘기를 해 볼게요